시재에다가 쌀을 납품하세요 어~ 도정을 해 가지고 네. 어~ 현미로 농협으로 납품을 하면은 농협에서 그 별을 현미로 어~ 도정을 해서 시재하고 어~ 그로 납품을 합니다. 들어가서 뭐가 되나요? 어, 시제에서 들어가가지고 어, 햇반 이제 그 시제에서 가공을 다시 해가지고 어, 햇반을 만드는 그런 쌀이 포람찬 속도에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초기에 먹물이 이제 벼멸구 애멸구 이화명 나방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 말로 보이거든요 쓰시는 지역은 씁니다 근데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수도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격도 저렴하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벼바이이 벼멸구, 이화명나방 애멸구, 열대거세미나방 멸구류, 노린재류, 나방류까지 한 번에 방제가 가능한 약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충남 서천의 한 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보람찬 쌀단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벼들은 모두 수확돼서 CJ에 납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햇반이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7월에 이런 바, 병추위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람찬 단지가, 저기, 한산농협하고, 우리, 그, 발언하고, 어 저, 저기, 뭐야 장목발하고 계약을 해서, 시제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7년 차. 7년? 예. 시제에다가 쌀을 납품하세요? 어, 도정을 해가지고, 예. 어, 현미로, 농협으로 납품을 하면은, 농협에서 그 별을 현미로, 어, 도정을 해서 시제하고 어, 그로 납품을 합니다. 시제에 들어가서 뭐가 되나요? 어, 시제에서 들어가 가지고 어, 햇반그 시제에서 가공을 다시 해가지고 어, 햇반을 만드는 그런 쌀이 보람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60만 평, 60헥타 어, 그 정도가 전부 다, 다 보람찬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여기가 보람찬 쌀 단지가 어떤 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 어 서천 한산면에 우리 보람찬 단지 회원이 한 40명 정도가 되고요. 40명이 160헥타 정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협에 납품을 해서 시제에 이제 가는 거죠. 160헥타면 몇 평이죠? 오, 1헥타가 3,000평이니까 한 50만 평? 여기는 기본이 토질도 좋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기본이 다섯 가만이는 나오는 쌀8 0 k 로 다섯 가마 200평에, 200평에. 예. 아,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수확량이 평당, 보람찬이 수확량이 다른 품정보다 많아가지고 어, 평당 3키로 정도는 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벼농사에 어떤 병해충들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시나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보람찬 단지에서 어, 먹노인제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한번 했어요 먹놀인제? 예. 그, 제 그게, 어, 7월 초순경이면은, 먹노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먹노른제가 이제 알을 까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어, 7월 초순경에는 이제 알이 그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7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거의 서천군은 공동방제 개념으로 농협에서 방제 추진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 서천군 쌀 전업농 방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 합의를 해서 어 다른 약도 들 좋은데 우리 말리포를 일단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 기본적으로 시범포 쪽으로 한번 방제를 해서 약효과가 좋다,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어 내년에도 이제 다시 쓸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요즘 시기에는 그... 먹노른제가 물 위에 벼에 붙었다가, 사람이 가면은 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을 쳐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때기를 한 다음에, 물이 빠진 다음에 먹노른제 약을 하면은, 어 바닥까지 약이 묻으니까, 먹노른제 약 효과가 좋죠. 한국상군 김선진 씨가 이제, 그 뭐야, 1 프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가 돼 가지고 이제 말리포를 쓰게 됐는데 내가 원하는 얘기는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리포를 쓰는 것보다도 대량의 면적으로 말리포를 쓰고 다른 농약을 쓰고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봐야 아 이게 말리포가 좋다 아니면 다른 약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지 한 두필지 뭐 서너필지 쳐 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개인이 약을 할 때는 그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지금은 뭐공동 방제 개념은 무인 헬기로 전부 다 헬기로 방제를 하니까 큰 면적을 이제 말리포도 쳐보고 청지홍도 쳐보고 쳐봐서 효과가 뭐가 좋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이 판단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약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지 어떻게 해서 그 말리포를 권하게 되신거예요 말리포는 잘 몰라서 못써주셨고 기존에 말루포 사용하신 분들도 원해쪽에 마늘, 양파, 배추에는 엄청 많이 쓰는 약인데 수도에 제일 많이 문제 되는게 초기에 먹물이 그 벼멀구애멸구 위험형 나방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 말루포 이거든요 쓰시는 지역은 씁니다 근데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수도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격도 저렴하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말루포를 홍보하게 됐습니다 말루포가 왜 좋은 건가요? 말루포는 이 자체 단일 성분인데 빠른 속효성과 침투이행성으로 숨어있는 해충 특히 아까 먹놀인제가 약을 뿌리면 물속이나 그 포기속으로 숨어버리는데 그 이후에도 약효가 속효성으 빨리 나타나면서 침투이행성 침투이행성이라면 그 별을 따라 들어가서 이먹놀인제 흡집할 때약 그 기운이 다시 들어가서 먹놀인제를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잘 나옵니다 물이 얼마나 남겼어요? 물은 지금 이게 1000리터 통인데 500리터 물을 담아왔습니다 절반에 예, 요게 500리터가 한필지 1200평 살포 물 양입니다 아, 거기에 말루포를 어떻게 넣나요? 말루포는 한필지에 한 병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말루포인가요? 예 이게 말루포입니다 예. 음... 이게 어디 어디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등록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배추에 많이 쓰시고요 음... 그리고 마늘하고 양파에도 많이 쓰십니다. 어... 전체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 벼에는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벼가 있네 여기. 예. 먹놀이인지에 벼바음이 옆... 벼멸구, 벼멸구. 이화명나방 애멸구 열대거세미나방 어... 멸구류, 노린재류, 나방류까지 한 번에 방제가 가능한 약제입니다. 얼쭉하네. 어... 음. 예, 액상 소화제였어요. 지금 들어가서 먹놀인제가 지금 본답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알까지 나은 상황에서 이 속교성 약인 침투 유행성까지 강한 말포가 얼마만큼 방지를 잘 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포하면서 그리고 나서 살포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확때 되고, 7월 초쯤에 되면, 먹놀인 데가 다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6월 이후로, 이제, 이화명나방 1화기가 지금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방제까지 잘 되는지 확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이번에 약재를 갖다 쳐봐가지고, 어, 물론 이제 나도 이제, 그, 관찰을 할 테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아, 이 약재를 쳤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농민들이 더 관찰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도 관찰을 해서 그 효능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으죠.